비전소통특강해주실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제목으로 러브 마이셀프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이와 같고요. 카이스트는 지난 50년 동안 국민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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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카이스트하고 경쟁하는 대학들은 전 세계에 많은데 그, 그 대학들은 다 카이스트보다 100년, 200년 그렇게 오래된 대학들이고 또 규모가 커요.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안 되고 에, 아주 독특한 분야 선택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빛깔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초,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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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생들에게 저는 꿈을 찾게 하는 꿈을 찾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 나나 나 하나뿐, 오직 하나뿐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나를 발견하 발견하는 거. 나를 발견 발견한다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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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 너무 길어요. (16주나) 돼요. 근데 한주한주 한주 빼가지고 그책 읽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학기 말다 왔는데 그거 시험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 학기 이제 학기 초에 얘기했던 그책 읽고 그 토론하고 그러면은 세상도 배우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는 이제 내가 넓은 세상에 가서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도 알게 되고 나의 소명의식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들로부터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있면 어떻게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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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3.5 만이나 3.6 만이나 사회 나가면 똑같고 아무도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험 볼 때만 그 필요한 거지. 예. 그 대신 세상을 배우고 꿈을 찾으면 자기가 스스로 막 맡게 항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연구에를 가면요. 연구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연구는 이제 카이스는 이제 남이 하지 않는 거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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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한단 저런 거안 해. 나는 그보다 더 훨씬 도전적인 일하고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나는 봉사 활동을 잘해가지고 더 리더십을 키워서 더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나 고유의 칼라을 가져야죠. 이 세상에 단 하나 오직 하나뿐인 나 존재를 왜 남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특한 칼라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화. 그러면 세상을 크게 배우려면 외국 사람하고 교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그 교수 학생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교수 연구실에 외국인 한 명씩은 다 모자, 모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을 해외로 많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봐야 돼요. 한국에만 있으면 그냥 학점밖에안 보여. 세상에 나가면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위치가 너무 높아요. 내 능력이 너무 출중해. 해외 나가면 카이스 학생 하면 너무 다 우러러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안에서 다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학점이 누가 높으니 나쁘니 그런 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화로 가겠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말로 이거는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으로 보면은 어, 자기가 배운 기술을, 기술을 어, 사업화하니까 또 보람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아주 보답하는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사업화 하는 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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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가지고 성공하면 이제 기부금 내라고 가는 거예요. <웃음>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제가 유키즈 가서 유재석 씨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냥 그 잘라버렸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그게 단 목적이 지금 자 하루 1억씩 버는 거예요. 자이거 지나가고요. 그래서 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에, 카이스트가 이제 이제 지금 평가 보면은 뭐 작년에 세계 39위잖아요. 근데 39인데, 세계 1, 류 대학 소리는 못 들어요. 1, 류 대학 되려면 한 20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위권, 19등까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혹시, 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아, 그게 한국에서 시작해가지 될까? 한국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에, 우리 소니 저렇게 높은 글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 30년 전에 에, 삼성 앞에 소니는 엄청난 산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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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우리 시시한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하지 않고 나고유의 칼라를 가지면 은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하고 인텔도 하이닉스 하고 BTS 하는데 왜못 합니까 우리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모였는데 왜못 하냐고요 우리 얼마든지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빛나는데 서로 비슷한 빛깔로 빛나면 은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도 예, 수만 개 별이 있지만 은 대학이 있지만 비슷하면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근데카이스는 아주 독특한 컬러로 밤하늘을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이 세상에 한 오직 하나뿐인 나나 나 존재도 예, 남하고 달른 아주 독특한 컬러로 빛나는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러브 마이셀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결심을 하고 노력하면은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